확인. 아, 소감 되니까 뭐좀돌려달라고 네. 하시네 네, 네. 그러니까 기로 통제권 이조권 외부로 전환 프러티, 검 라딩오 계단 앞자나 그나둘 라디오 계단 자 자동차 도 다녔고 위치 월도 하기파 남은.